P, D는 뭐냐 그러면은 그 트레이닝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고요. P, G는 이제 제너레이터네들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 이두 개를 트레이닝 시켜야 되잖아요. G하고 D를 갖다가 트레이닝 시켜야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하나를 픽스하고 하나를 옵티마이즈하고또 다른 하나를 픽스하고 또 다른 거에 대한 옵티마이즈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트레이닝할 때는 G를 픽스하고. Discriminator를 트레이닝 하는데, Discriminator 어떻게 트레이닝 해요? 이미 앞에서 봤던 뭐, Logistic Regression처럼, 그냥 그 binary인 경우에, correctly labeling probability가 높아지는 쪽으로, 또는 cross entropy error를 낮추는 쪽으로. 자,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뭐예요? 어, 만약에 X가 data, 즉, true, 이면, correctly labeled probability가 높아지는 쪽으로, X가 generate 된 에러면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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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어, fixed 하고 제너레이터의 프 t 미터는 뭐예요? 제너레이터는 어떻게 어,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만든 거를 어, 그렇다, 진짜라고 어, 할 probability가 높아지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어, fake 데이터가 0이라고 레이블할 probability가 높아지는 쪽이에요 그럼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서로 상반된 입장이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제너레이터랑 그렇죠? 그래서 요 파트가 제너레이터랑 관련되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요거가맥스마이즈되게 제너레이터는 고거가 미니마이즈되게 이래서 에드버서리의 트레이닝이 돼요. 드버서리아하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잘안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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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한1 0번 돌리면 몇번 정도 성공하는지. 뭐0 번을 내가 뭐 돌리는데 1 0번다잘 된다? 아,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코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잘 되지는 않아요. 그냥 스탠다드한 트레이닝. 한1 0 번을 돌렸는데 한4번 네 정도는 잘안 됐다? 그런 게 아마 보통 정상이에요. 원래 이 걔네 비헤이드는.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그 이후에 계속 진행이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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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미니맥스 옵티마이제이션이 셈이에요.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해서는 맥스마이즈하고, 제너레이터에 대해서는 미니마이즈 한 거죠. 그러니까, 어, 이 퀀터티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해서는 맥스마이즈하고, 제너레이터에 대해서는 미니마이즈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요 밸류 펑션을 바로 그냥 그대로 쓰고, 어,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해서는 맥스마이즈, 제너레이터에 대해서는 미니마이즈. 그리고, 제너레이터,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둘다 뉴럴 레트로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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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컨버지할 때까지. 자, 그런데 얘의 크리티컬한 문제점이 뭐냐. 굉장히 샤프루킹 이미지들을 잘 만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어, 그 가장 하나의 그 문제점이 그냥 지금 스탠다드한 개을 봤을 때 보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실제 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여덟 개의 중요한 모드를 가지고 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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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내가 만들었는데도 잘안속으면그 모드를 이제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잘 속는 모드로만 어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경향을 보통 보일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모드 칼랩프싱 이거는 a 드버 r 리얼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뭐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이제 이런 그 현상이 안 나타나죠. 이거는 이제 n 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하여튼 알고 계세요. 모드 칼랩싱이라는 그러니까 모드 칼라싱을 없애기 위해또 수많은 노 노력 그래서 이제 많은 또 논문들이 발표가 됩니다.